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반 안녕. <웃음> 자,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거실이랑 이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보자. 오, 오저 깨끗하다. 깨끗하다. 오, 깔끔하다. 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양말로한분 남네. 양말로한분 남. 어, 여기 이것도 있네. 베란다도 있네. 야, 자, 일단 응. 올라가 봅시다. 오, 2층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영진아. 영진이. 아, 아, 영진이. 아, 정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아, 여기 화장실이 바람. 바로 앞에 있고. 바람 때문에. 화장실 바로 라고 바람, 바람, 바람 때문에. 와, 우리 아, 우리 화장대 여기, 여기 있으니까 아, 우리가 우리 여기, 여기 하자. 하게. 아, 우리 여기. <웃음> 우리가 좋은 어, 데 우리. 잡아버리기. 바람을 어. 바람을 <웃음> 잡아 버리고. 바람 불어 어, 좋다. 여기는 2층입니다. 우와. 중간 열면 이게 닫혀. 아네. 아, 윤아야. 안녕. 야, 우리 MT 과대 MT 말고 처음이잖아. 안야 안녕. 안녕. <웃음> 우리는 이제 저기 장 보러 나갈 거예요. 한두번더 들어가야 돼. Okay, okay, okay.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웃음> 아니, 한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여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okay. 가자. 온다, 온다, 온다. <웃음> 오, 좋아, 좋아, 좋아. <웃음> 나가자 이제. 설정식. <웃음> 아, <이> 슬리와 <웃음> 와사마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됐어, 먹자. 아, <웃음> 어, 먹자, 먹자. 칠리하나는 왔기 리뚝리 뚝뚝 뚝뜨겁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뚝뚝 엄청 많이 들어간 거야. 김치, 치즈, 양파, 무시기, 무시기, 무시기, 깻잎, 말고. 응, 음, 아, 깻잎 향이구나. 음. 내가 깻잎은 못 먹었거든요. 음. 뭔가 거슬리는 향이 있는 거야. 음. 깻잎이었네. 됐어. 이거 언제 떼실 거예요? 이거요? 네. 모르겠어요. 약간 클럽 갔다 온 같아. 아, 나 이미 뗐어요. <웃음> 가자. 맛이 어떤가요? 너무 연해 연하다고? 아니면 얘랑 얼음만 타서 먹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뭐, 그거 한 번이야 그래? 원래 도망 너무 윙하지? 나도 아무 맛안 나지 이거 응. 하나 더넣어까응 넣어야 응. 된다 그냥 하나 넣으면 이게 끝이야 어. 음. 어. 예매하네 섞였어? 그니까 러 <웃음> <웃음> 괜찮긴 한데 아직도 음. 연해 좀 음. 진한데? 진 어, 나도 이 정도면 은지응 어, 그래? 음, 음. 음. 그럼 이거 두개 이렇게 하나 해야겠네 음. 어? 물더 타도 될거 같은데? 음, 음. 그렇지아 그래? 내가 좀너 거의 맥주 1 0 0 먹는데? <웃음> 그냥 이렇게 짜서 먹어도 되겠는데? 거의 <웃음> 액자 <웃음> 어, 약간 뭐? 맥심사이라고 아 아니죠? 얼려서 먹는 거? 응. 음. 알지 알지 이거 이게 진짜 맛있어 지금 해놨어? 아니 해야아 지금 해놨다고 이거 콘서트 먹자 아. <웃음> 검은 무리들 얘들아 야 너희 피하면 안 되지? <웃음> 너희 아까 졌잖아 아니 아까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웃음> 혈액형, 혈액형, 응, 아까 혈액형, 제 혈액형 맞추기 내기했는데 내가 한 명씩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뭐였지? 나, B형, B형, B형? O형, O 형. 종호가 AB형이라고 했는데 제 A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웃음> 맞추는 사람은 제 브이로그에 안 나오기로 했는데 다 네. 틀려서 지금 다 나와야 돼. 네. 안녕. 그래서 우린 이제 부족한 재료들을 사러 한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침을 가죠. 아은같은 이거 옷다 갈아입고, 다른 <웃음> 중입니다. 다 됐어. 나가 아, 밥만 아밥 오케이. 근데 밥 진짜 많. 여기 너무 빡빡 같아. <웃음> 아, 음또음 비빔면 됐또쫀전할까요 음. 비빔면 되 미쳤어. 짠. 음. 그럼 술 맛이 어떻습니까? 음. 괜찮네? 음좀 아쉬운 거는 안 좋아하네. 그치? 음. 음 소주가 맵다고? 네, 하나 안안 아, 주데 아, 하나도안인데데 아, 나맥주 아, 나나 맥주인데. 데 아, 주 아, 나주인데소주좀데주소주 아, 나잔주남데 아, 데소주를더 달라고? 아, 나할말없데 <웃음> <없음.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 <아직>. 어? <웃음> 어? 아... 홍 r 나 불안한데 안 이거 티프당가. 그러니까. 자, 이그 플랑크톤 돌아다니는. <웃음> 약간 그거 같다. 뭐? 마운틴 소다. 아, 마운틴 듀 아, 맞네. 마 마운틴, <웃음> 마운틴, 마운틴, 마운틴, 마운틴 소다 는 뭐야? 뭐 마운틴 주는 아니에요. 이거 해 볼까 뭐 할래? 자, 2차를 시작해 봅시다. <웃음> 자, 이제 2차를 시작해 봅시다. 시작해 시다 아, 아이스크림 너무 이거 싶었어 초코 안괜찮아 이거 응, 괜찮아 아. 일단, 일단 이거 괜찮아이다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본 사람 이거 괜찮아요. 지아요다고나찮다고말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뭐야? <웃음> 자마 아이스크 아이스크림 맞아? <웃음> 아이스크림 <아는데>? 왜? 크림 <웃음> 그아 약간 샤베트 <웃음>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데. 근데 크림 아니야? 크림 인데 <웃음> <내> 크림. <웃음> 크 <아니야>? <웃음> <Right on>. 요플레야? <웃음> 원래 방향인 거지? 봐봐. 앞머리 없네. 앞머리 없어. 앞머리가 앞머리잖아. 영진아, 영진아. <웃음> 나 <될>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이 알았어. 영진이 개그를 봤지. 와. 종어 이거 이름 뭐라고? 맥심 사냥. 사냥. 오나 이거 처음 먹어봐. <웃음> 왜? 피로가 <웃음> <빌어가. 웃음> 이거 이거 응급 중독돼 그래? 맛있다. 우유로 먹으면 더 맛있었겠다. 아오! 내가 이거 이번 그래서 이걸로 한 거야. 화이트 소, 소진, 이루, 흰 눈. 와, 아, 아, 이루는 다 마신다. 아. 이루 <웃음> 쪽이었어. <쪽에서. 웃음> 소진, 아! 소진, 음. 다비치 사고 쳤어요. 아, 내가 맞아. 최근에 들었어. 어, 아. 소진, 에이트. 맞아. 모르겠다. 에이트 잘 가는 요 사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심장이 없어서밖 생각 <웃음> 안 나. 소진 비스트 아, 비가 몰라. 내리는 날에 비가 아. 나나나 몰라 비트 비가 오는 날에 아 비가 오는 날에구나 <웃음> 소진 <웃음> 소진 뭐야 <웃음> 맛있다, 어, 없어? 없어이 진짜 맞추는 거야? <웃음> 여기 영상에 빨리. 맞아, 종모일 때 나와야 돼. 어? 우린 나왔어, 어제. 맞아. 나 어제 나왔어. 아니, 아니. 언제 나왔는데? 나 계속 찍히는데? 아니, 야 아니. 야 빨리 인사드려. 아이씨. 안녕하세요, 아이씨. 조두팔입니다. 몰라, <웃음> 난나 아, 이거 보자. 아우, 씨. 어머, 나 제목했어. 조두팔. <웃음> <웃음>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조두팔과 함께 떠나는여행 <웃음> 즐거웠습니다. <웃음> 저도 빨신 어떠세어요 조두팔 씨는 어떠세요? 사람들이 어떠세요? 댄스가 오케이 완 저도 빨신 어떠세요? 아니야, 진짜 조금만. 되게 조금한데? 이거는. 오. 오. 뭐, 뭐아 먹어도요. 잘 먹겠습니다. 난 여기 뭐 다른데서 먹, 어 여기 처음 먹어봐. 사람 어, 여기서 많이 먹더라. 내가 음. 음. 무슨 맛 하는지 알 거야. 배실맥이랑 약간 느낌이 음. 달라, 근데, 어, 근데 네. 콩이랑, 어, 어, 콩이랑 숭두부랑 음. 다, 해, 다 어. 맛이 있지 두유같은 거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음. 두유, 음. 두유, 두유 같은 음. 느낌이다. 두유, 두유가 어. 콩이지 뭐, 음. 콩이 교부고 근데 막 두유 좋아하거든. 음. 음. 엄청 고소하지 않나? 음. 두유 음. 바닐라라떼 먹어봤어? 아니, 맛있을 것 같아. 엄청 고소해. 야, 맛있는데? 중도도 그게 강하다. 음. 음. 나 이게 그래, 순두부 맛인지 순전. 모르겠어 네? 나 그냥 그냥 두유 맛이야 음. <웃음> 내가 왜밥 먹고 이거 먹으면 아무 맛안할것같다만잘 알겠지? 굉장입맛이니 음. 아, 맛있어 아, 음. 맛있다 음. 음. <웃음> 예, 약간 그냥 호불호 갈려 음. 그래? 약간 갈려 난괜찮 나도, 아, 나도 음. 난, 난 완전 좋아 담백해온 오늘따라 근데 후추가 좀 세다